이끈탈입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 음, 근데 그게 싫은 사람이면 솔직히 소름 을 끼치잖아요. 소름이 너무 너무 무슨 말, 24시간이 공포지. 그렇지만 뭐야 내가 헤어진 사람이 물론 내가 너무 너무 싫고 내가 끝이라고 하는데 너무 귀찮게 진짜 질척거리고 질척거리는 걸 도를 넘었으면 그건 좀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정상적인 케이스의 질척임을 말하는 거예요. 응. 아, 그 사람이 날 보고 있을까라는 거죠. 어. 우리가 솔직히 그래, 헤어지는 것도 예의가 있, 예의라는 게 있잖아. 너무 진짜, 그래, 너랑 나는 끝났어? 어, 그래, 볼일 잡았다? 그래, 우리 재갈게 가자. 안녕! 하고 가는 거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나를 갖다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나도 어,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뭘 물론 기억해 주는 그 강도는 옅어지겠지만 어, 희석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길 그리고 그래도 나를 어, 한번쯤은 돌아봐 주기를 기억. 어, 바라는 마음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런, 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 우리 정상이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웃음> 정상이라면 그렇겠지? 어.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날 보고 있을까요 음, 날 보고 있길 바래 물론 뭐 미친 듯이 보고 있는 건 말고 음, 그래도 가끔 나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와서 나를 보고 있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뽑아 봤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날 보고 있을까요 그 사람 나, 나 보고 있을까 어디 봅시다 제발 나를 좀봐좀 좀 봐라 가끔 가끔 한 번은 봐주는 게 좋지 음. 나는 안 보더라도 <웃음> 그게 뭔 심포인가요? 놀부 심포. <웃음> 난안 봐도 좀 봐줘야지. 어 그게 여자로 태어난 그거 있잖아. 그러다 나, 나 죽지 않았어 이런 거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어디 봅시다. 여기는 뭡니까? 응?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뭐 하, 쓸쓸하긴 해도 잘 지내는 것 같네. 어.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요? 음, 진짜 여러분이 흠. 이게 뭘까요? 여기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음, 소리가 나서 잠깐. 아 보일러 소리가 이게 지하실이거든요. 지하실 이제 지하실이 꽤 넓어요. 그래서 지하실 한 구석에다가 스튜디오를 갖다가 쫙이렇 꾸며놨는데, 음, 문제는 그거예요 보일러 소리가, 보일러가 돌아갈 때마다 내가 녹화를 중단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갖고 내가 오늘 그 저기 보일러 룸에다가 이불로 말아놨는데도 소리가 들려. <웃음> 아, 어쩔 수가 없네. 아어떻 하든 소리를 갖다 안 나게 좀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어. 아 뭐. 아, 중간 중간중간 뭐 스탑하고서 뭐차 마시고 있으면 됐지 아니 그렇습니까 어.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가 왜 저기 했냐면요 이줄 맞추는 동안에 좀 이걸 좀 생각을 하느라고 어.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할 때는요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참아 아 도대체 여러분들 팔자가 왜 이러냐 싶어서 왜요 그러면 아 용서를 뭐 얼마를 해준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이 해주는 용서에 굉장히 이제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처음부터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맵,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좀 매끄 끊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도 요런 데서좀 허당끼가 보인다라는 어, 그래도 내 사람한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게 정의 이게 정의들이 이것도 이것도 정인가 어~ 매번 용서해줬던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같이 넙죽넙죽 넙죽넙죽 넙죽 넙죽 받아먹었다라고 보는 거지. 어디 봅시다. 그래서 뭐, 뭐, 어떻게, 해? 뭐, 돈 떨어지면 오던가, 아니면 생각나면 오던가, 둘중 하나지. 또, 오는 것도요, 참,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 눈치 안 보잖아. 응. 그냥, 당연히 너는 나를 기다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 같아. 아 여러분은 애, 애, 버릇을 어떻게 들으실까? 이 사람의 성격이 좀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 때문에 어, 이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끊어내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없는 성격이잖아 음, 여러분은 먼저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 좀 꼼꼼하게 계산하고 따지는 성격이지 꼼꼼하게 따지는 성격이 왜 이렇게 계산 계산 같은 거안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 사람은 뭐 망설이고 자시고가 없어. 그냥 팍, 팍, 팍, 팍, 어 응. 네, 뭐, 저그만. 이, 이,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요. 막혀서 뚫어. 이거예요. 막히면 뚫어. 이거지. 그러니까 뭐야. 근데 여러분이 그런 점을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선생님, 근데 왜바람은왜 피나요? 라고 하면, 남자들은 생식기가 밖으로 나와 있잖아. 응. 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자, 자,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자들은 그걸 좋아해. 그리고 여자들이 자기한테 아 오빠 오빠 해주는 걸 갖다가 아참참 아, 참 좋아합니다. 이거야. 어, 등쫙 펴지지. 어, 왜 남자들은 그거잖아요. 정복하려는. 그러니까 옛날에 다 땅따먹겠잖아. 땅따먹게 왜 했어요? 아, 우리의 땅 따먹기 놀이 말고, 그, 다른 나라 쳐들어가갖고 내 영토를 넓히는 거 왜냐라는 거야. 음. 남자들은요, 여자가 하나의 땅인 거야. 왜? 씨를 뿌리잖아,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땅이 넓고 기름지고 여기서 기름지다는 건 뭐야? 그치 이쁘고 늘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기름질수록 뭐지 어깨에 힘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많을수록 더 힘이 들어가는 거지. 주변사람이 지들 가면서 밤서와 저게 저 사람의 영토야. 뭐 민들레 영토야. <웃음> 뭐 그런 거예요. 어. 어쩔 수 없어. 응. 왜요라고 한다면은 아정이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길이 정답인 거야. 왜 그러냐라면 사람들 말은 쉽게 해지 지인생 지 아니잖아. 지인생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당장 때려치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참고 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래요. 응. 내 인생은 내 거잖아. 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 그냥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일 하면서 근데 어느 정도는 내버려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제 싸우기도 귀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 싸움이 돼 여기에 싸움 안 되지. 난 싸움 안 된다라고 보는데. 음. 그리고 여러분이 수시로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그 수시로 어 저기 막 영토를 넓히러 다녔다라고 봐요. 어 그것도. 그런 거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어, 또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고 이거 뭐지? 뭐 객잔이야? <웃음> 그 옛날에 그 무슨 객잔 있잖아요. 어, 갑자기 또좀 생각이 안 나네. 그 중국 무협 영화의 그 객잔. 어, 갑자기 생각안 난다. 암튼 어, 뭐 객잔이야? 갑자기 왔다 갑자기 가게. 어참 그런 거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놀랍지도 않아. 음. 놀랍지도 않고 가면은 그냥 갔구나 오면은 왔구나 막 이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에휴,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더 가면 갔구나 오면 왔구나 그러는데 고민은 그 인간이 하고 앉아 있다 아 왜? 어 객장처럼 맘 놓고 편하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왜 지가 고민을 하지? 응?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뭔 놈의 고민을 해? 고민할 게지가 뭐가 있어? 근데 이 사람도요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봤자 그냥 여러분한테로 오게 되는 것 같아. 음. 모르겠어요. 어. 뭐, 이 심오한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어. 영토를 넓히다가 지치면 와가지고 주몽 하면서 술 한잔 탁배기 타고, 임자 들어오게나, 뭐, 이러는 거지. 미, 미친놈이야, 이거 진짜. 어 미안해요, 욕해서.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아 진짜. 욕 나와. 카드, 카드 읽다 보면. 아. 근데,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런 것 같아, 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뭐 싸우지도 않아. 음, 그냥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일을 갖다가 그냥 꾸준히 하면서 그런 것 같아. 언니, 그냥 그런 느낌이 나요. 그 세상 다 달관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음, 뭐 어디 뭐더 찾아본다 해도 어, 달라질 거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그놈이 그놈이다. 어. 그래서 괜히 어디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그냥 쏟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 왔구나 가면 갔구나 어 그러는 듯한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왜 지가 왜 고민을 하냐 라고 한다면은 진짜 지가 왜 고민을 해음그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어쩌면 이 사람은요 좀 허전할 수 있어.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그래도 가면 좀 잡아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오면은 기뻐해주는 척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왔구나, 갔구나,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자기도 오고 가고 이런 걸 갖다가 솔직히요.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 여러분하고 오래되기도 오래됐고, 여기 오래됐나요? 여기 카드에서는 좀 오래됐다라고 나와요. 음, 이 사람 기준에서는, 이 사람 기준에서는 오래됐다라고 나와. 그리고, 여러분하고 어떠한 그, 그, 오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정도 쌓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뭐, 여러분 생각에는, 갔다라고 하지만 가서 뭐~ 뭐~ 옆, 옆에다가 진짜 영토를 넓히면서 놀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겠는가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아예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한다면은 그냥 좀 안정적으로 안주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어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뭐 춤을 춰봐도 어 그거 춤을 춰봐도 뭐지 어 마음에는 이제는 조금 그런 것도 이제 시들 해졌다 어 이제는 그것도 시들하다 라고 카드에서 알려줘요 음. 여기는 그래도 남자가 조금 지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방탕한 생활들. 어, 영토를 넓히는 것도 이제 지치고, 어, 따분해지는 것 같아. 음, 이제 지치고, 어쩌면은 이 사람이요. 어, 이게, 그, 사람이 그래. 그, 그, 노는 것도 한때다. 한때가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은 어쩌면은 마음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음, 마음을 잡을 수도 있겠어요. 뭐 완전히야 작겠습니까? 그래도 간간이 사람이 뭐, 뭐 저기 막 사람 그 고쳐쓰는 거 아니래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이렇게 딱 봤을 적에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막 이제 뭐 흥청망청, 흥, 뭐 흥청망청이라고 할까진 좀 그렇고 여기서 흥청망청이라 이렇게 이 사람 술 좋아해요. 음 카드에선 술 좋아한다라고 나와. 그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저 술 마시고 뭐하고 근데 그 어울리는 그 사람 중에 이성들이 있겠지 이성들이 있는데, 아... 참. 음. 근데 그것도 질린 게 아닌가 점점 그것도 질려 간다라고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생각이 나냐 날보로 어, 날어 날 보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음. 이 사람은 어느 한 순간도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은 적은 없어. 음 완전히 내려놓은 적은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품안을 품 품지도 않아.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조금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음.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어디 엉, 그, 어디 엉매이는 걸 갖다가, 음, 좋아하지를 않아요. 어. 나를 갖다가 엉매인다, 라고 그러면 갑자기 나가버려. 응, 어. 그니까, 부담스러운 걸 갖다가 싫어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람은, 비혼주의자? 어, 가정을 갖기에는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가정을 지키기는 어렵겠다. 어, 뭐, 두 번을 결혼을 하든, 세 번을 결혼하든, 가정을 지키기는 어려, 어렵겠어요. 어, 이 사람이 꼭 어떠한, 음, 사람이 나빠서라기 보다는, 이 사람 자체가, 가정에 있으면 숨막혀 한다 라고 그래야 되나 어, 그러기 때문에 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닥 그렇게 막 사람을 달달, 달달달달달 볶는 타입도 아닌 것 같아 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후폭풍이 조금 오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후폭풍이 오고 어떠한 여러분에 대한 미련도 생기고 왜 후폭풍이 왜 오냐 라고 한다면은요 어, 이 사람이, 어떤, 그, 그, 뭐지? 관제구설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아. 무슨 관제구설이냐라고 하면은 뭐, 뭐 사람이 그래요. 어, 영토도 적당히 넓혀야지. 적당히 내거 있으면 됐잖아. 근데 자꾸 어, 남의 것을 탐하다가 이렇게 된것 같아. 그래서 관제구설에 휘말린 게 아닌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요. 양다리까지도 좋은데, 어쩌면은. 어. 그, 저기, 만 남이 밭에 있는 남이 참외를 갖다가 따먹은 느낌도 나고, 음 응. 남이 밭에 들어가서, 참외 서리, 수박 서리 하잖아요. 그런 것, 그런 느낌도 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 저 친구, 주변 사람이 소문을 낸 느낌이 나. 그래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응.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응. 그렇지만 그 말성의 요지가 있는 어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자기 친한 자기랑 어울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게 말이 새 나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어, 세상에 비밀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다가 실수로 그게 새나갔을 수도 있고. 암튼,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갖다가 많이, 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자로 인해, 이성으로 오는 배신보다는 자기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온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쇼크를 많이 먹었다. 왜냐면 이 사람은요, 아까도 그랬잖아 뭐그 1대1로 구속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거이 사람은 여, 여자보다 여자나 이성보다는 자기 친구들을 갖다가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그러다가 그냥 배신당한 거지 어, 사람이 그래요. 친구도 적당히 있어야 돼 적당히 있어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친구들도요. 친구간에 시기가 질투가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세명 이상이 아는 거는요 비밀이 없대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 암무튼 그 관제 구설에 시달리고요.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러나 암튼 아무튼 음, 어,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을 갖다가 어, 그래도 내려놓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을 갖다가 어, 그 보고는 있어요 계속 어, 근데 뭐 그, 보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큰 제스처는 취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완전히 끊겨진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후폭풍이 왔어요. 어 완전히 끊겨진 상태라 그러면은, 후폭풍이 왔겠다. 아주 심하게 왔겠다라는 거예요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그랬, 아, 맞아. 신용문객잖아. <웃음> 지금 생각하다 신영문겠죠 갑자기 말하다가 <웃음> <웃음> 어, 그 객잔처럼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어떤데다가 딱 어떤 아지트를 놓고, 어, 여러분의 한마디로 아지트 같은 거였지. 어. 근데 그게 만약에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의 아지트는 그런 것 같아. 이 사람만의 보금자리였던 게 아닌가. 어, 그게 사라졌다라고 봐요. 만약에 헤어진 커플이라면, 근데 헤어졌는데도. 아직까지도 인연이 조금 남아있는 커플이 꽤 되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만 뭐 이게 제외로 이어진다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끊어졌다라고도 말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아직도 이 사람을, 끊어져 있기는 끊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느낌이 카드에서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끊어졌다! 끊어졌더라도 마음에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 마, 이 사람이 뭐 빌고 들어오면 될 확률도 있지 음.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들은 이사람이게이 1번 카드는 이 사람에 대한 정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음. 깊었던 정을 쉽게 잊을 수 없어 그거야 <웃음> 손가락에다 마이크 달아 암튼 <웃음>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뭐어 그런 것 같아. 너와 내가 사랑했는데 상처는 나만 받은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흥청망청하고 뭐 이성들 끼고 노는 거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서 굉장히 큰 존재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밑에 믿었다라고 봐요 어, 믿었다라고 여러분은 믿었다라고 봐그러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은 계속 바,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 여자라는 그러한 어, 그 생각 내 여자라는 생각보다는 음, 그래도 내가 쉴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야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요 어한 그,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비혼주의자의 가능성이, 어, 조금 있어. 말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나 이런 거는, 어, 뭐, 꼭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뭐, 동거나, 어떠한 진지한 관계를 갖다가, 눈과 가고 맺기에는요, 아직은 시직, 시기상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변하지? 그건 나중 문제지. 어, 이 사람이 몇 살인진 모르겠지만, 음, 뭐, 나이가 어려, 어리, 어리, 만약에 나이가 어리다면,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결혼을 생각을 안할 수도 있고, 나이가 많다면, 뭐, 왜 그럴까? 싶은 거지, 또. 어, 이, 그, 나이가 많은데도 비혼주의자면, 이건 진짜 비혼주의자 거지. 암튼, 그래요. 네, 일본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 날 보고 있을까요? 나 보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음, 멀리 숨어서 보고 있겠다라고 싶어요. 음, 뭐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음, 어디 봅시다. 음, 음, 음, 왜 그런 줄 알겠다. 왜요 라고 한다면은 음, 자기가 넘봐서 안될 사람을 넘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뭐,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이 여러분의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지금 뭐 헤어졌겠지 어, 여기서 그날 보고 있을까요 잖아 날 보고 있을까요 라는거는 헤어졌고 여러분은 미련이 남았고 어, 그 사람은 떠났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속마음, 날 보고 있냐라고 봤을 적에, 어, 보고 있지 않을, 보, 가끔씩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 처음에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기 환승 느낌 나요. 양다리 환승. 응, 그런 느낌 난다. 어. 근데, 왜, 그 왜, 그럼 왜, 그럼 왜 가, 갑자기 볼까요? 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뭐 용서를 해줄까, 뭐, 어떨까, 저떨까, 이런 그런 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하고의 어떠한, 그 정리해야 될게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을 하고 연락을 한다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은 자잘못을 정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사과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거를 해야지 뭐 친구로라도 어떻게 볼수 있지 않겠나 싶죠 근데 그걸 갖다가 과연 이 사람이 할까 어디 봅시다 음, 생각은 할수 있고 여러분을 보고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은 음, 채였어요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빨리 진짜 어쩌면 이렇게 빛의 속도로 어, 물갈이를 했다라고 봐요 어, 물을 갈았어 빛의 속도로 음, 왜 그랬냐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솔직히 막빠그 사람한테 달려가는 마음을 갖다가 이 사람이 그 뭐지 스탑하기는 조금 힘들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갔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이게 뭔, 뭔 일이냐라고 한다면은 <웃음> 결과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갔는데 이 사람이. 가고 나서 갈등을 한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아 이게 뭘까요 이게 음 이게 뭐죠 음, 뭔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좀 막무가내로 처음에 딱가 가지고는 내가 발을 들이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뭐좀 고민을 하다가 조금 저기, 그 사람에 대해서, 어, 뭐좀 알아보고, 뭐 이랬을 것 같아. 나름대로, 일단은 자기가 어떤 준비를 한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다가갈 준비? 뭐 이런 걸 갖다가 한것 같아. 그래, 다그 준비를 하고서 이 사람이 그냥, 뭐 멋지게 그냥, 어, 탁, 어, 뭐,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이 사람이다 싶어갖고, 확 다가간 느낌이 나요. 확 다가갔는데, 다가간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이거 완전히 뭐, 음, 그런 느낌 나는데요? 무슨 느낌이요? 라고, 속은 느낌이 착 난다라고, 아, 속았다라기 보다는, 응, 음, 말, 저기, 막, 음, 속았다라기 보다는, 이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죠 이사람이 좀 속은 느낌이 나는데 음, 뭘 속았냐 라고 하면 아, 그 가서 딱, 다가가, 이상형이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조금,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다 취했을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뭐, 자기는 뭐,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라든가, 아니면 나는 뭐, 비혼주의자예요. 라든가, 아니면 진짜, 어, 나는 남자를 갖다 싫어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처구니없는 이별을 맞게 된거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아요 어처구니없는 이별을 맞게 됐다 라고 봐요 음, 그런 케이스 많아 왜냐하면 이게 양다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 정상적인 연애는 그 스텝을 밟아서 올라가잖아 근데 양다리는 이 스텝 밟아서 못 올라가요 왜냐면 스텝을 밟아서 올라가기에는 이게 그 불안한 요소들이 있잖아. 왜냐면 내가 현재 누가 있는데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오륜할 수도 없고 어 여기다도 오린도 못 하고 저기다도 오리을못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나름대로 이사람은 준비기 간을 걸치고 그 사람한테 착 다가갔지만 딱 다가가는데 이게 아까 막 이상한 냄새가 나. 어 무슨 냄새냐라고 하면은 어좀 상대방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지 싶어. 어, 어떤 정상적인 멘탈의 소유자가 아니지 싶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음. 그래서 사겨보지도 못하고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봐. 근데 이게 솔직히 그렇다? 이 상처는요, 좀 그런 게뭘 사겨보고,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양다리를 걸쳤다? 어, 뭐, 뭐지? 그 뭐지? 그거 뭐지? 어, 환승을 했다?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뭐를 갖다 해보지 못하고서, 어, 제대로 된 연애 못 해보고 뺀찌를 맞은 것 같아요. 어, 좀 황당하지 않았겠는가. 어, 조금 황당했다라고 봐.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이게 진짜, 진짜 뭐, 뭐그여자뭐 하는 여자야 이거 남자가 뽑았는지 여자가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뽑았다라고 생각하고 어 그거 그, 저기 뭐그 사람 무슨 여자한테 걸린 거야 응 어, 진짜 뭐그 수녀한테 걸린 거야 <웃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거같아요 자기는 뭐음 어, 저기만 뭐 어떻게 보면 뭐 순결을 뭐 지켜야 뭐 한다는 등뭐 이런 개소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비혼주의자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어 저기만 동성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좀 이게 지금 카드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꾸 그랬던 게 그럼 뭔가 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왜냐면 연인으로서 해야 될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데 왜 꼬셔요 남일 걸까 꼬신 게 아니라 얘가 넘어간 거고 남자는 그런 거 남자는 여자들이 미소만 지면 다 질을 좋아하는 줄안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좋아한 것이고 그 사람은 딱 갔더니 나, 나는 비혼주의자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어뭐 뭐 순결을 갖다 뭐, 무슨 이런 개소리를 갖다가 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쩌면은, 저기, 막, 진짜 황당한 이유로 뺀찌를 맞고, 진짜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음. 느낌에, 그렇게 참 걸리기도 힘든데, 참 희한하게 걸린 케이스 되게 많아. 음.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싶어. 왜냐면,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이상하거든. 음. 왜냐면, 그, 남, 카드에서 보면은요, 이게, 그냥, 불장난인지, 사랑인지, 뭐, 육체적인, 금전 문제지 이런 게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좀 이상해요. 어, 진짜 도를 아십니까에 걸린 느낌. 근데, 도를 아십니까는 처음부터 도를 아십니까? 이러니까, 어, 얘 도구나, 돌라돌 도라, 도라이구나라는 걸 갖다 알겠는데, 이거는요, 그니까 이 사람이 얘, 얘 뭐지? 하고서 조금 오래 얘를 갖다 처음에 훅 하고 갔다가,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였던 이유가, 조금 이상한, 을 갖다가 조금 감지하지 않았겠는가 어. 제대로 된 연애 못했어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어디가서 말도 못하지 쪽팔려 가지고 어. 어. 완전히 당한 느낌이 난다 라고 봐요 후회도 많이도 하고 무슨 후회 어. 내가 이런 거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후에, 내가 진짜 제대로 살, 제대로 자기, 자기 자신을 그래도 좀 제대로 본다 하고 본 건데, 자기는 알아본다라고 봤는데, 그거에 그게, 그게 조금, 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음, 바보 같고 그지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날것 같다라는 거이 사람은요 후폭풍이 굉장히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후폭풍이 굉장히 많이 왔다 음, 엄청나게 당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더는 그런 거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게 아닌가 뭘 어떻게 당하면 이렇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지 이게 여러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은데요 어, 아니, 뭘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지가 양다리를 걸쳐놓고서 어, 양다리는 지가 걸쳐. 놓고. 아니면 이게 여러분의 카드인가? 지금 여러분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싶은데, 음... 빨리 봅시다. 이 사람은... 음. 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그, 한, 그, 한때는 되게 심, 심한 그 부작용 있잖아요. 부작용에 시달렸는데, 부작용에 시달렸는데, 뭐, 이 사람은 뭐, 그래도 뭐또 사랑은 또 극복이 되고 또 사랑을 하려고 하겠네? 음. 근데, 여러분을 생각하냐, 어, 내가, 어, 날 보고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 라고 한다면 아닌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 한번 끝난 걸 갖다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 되게 냉정한 사람이 아닌가? 어, 그렇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생각하기에는 조금, 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저기막 사귀었던 그 사람하고는요, 되게 빨리 헤어진 느낌이 나요. 어, 그 사람한테 되게 어 정신적인 충격을 갖다가 조금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믿 한동안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갔다가 어 갔다가 결국은 자기가 또 뭐지 그. 이게 이게 제외로 봐도 무방하기도 하겠다라고 봐요 음, 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하고 다시 내가 사랑했던 사람하고 다시 어떠한 연결을 해볼까 라는 마음도 있겠다 음, 죄송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 연애라고 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는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리딩하면서도 이게 계속 머릿속에 이게 새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재회를 염두에 두고 있나라고 봤을 적에는 한 65대 35? 재회 쪽이 65고 류패가35 정도 되겠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 사람이요, 쪼, 어, 조금 근데 연락이 오겠냐라고 봤을 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내가 재회를 바란다고 해서 재회가다 되지는 않아요. 어왜 그러냐 그러면 자존심의 게임 같은 것도 있거든. 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너가 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어. 그냥 나 돌아가, 나 돌아가도 될까? 돌아가면 받아줄래? 그러면. 그래 나도 너랑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까니 네 생각이 많이 났어. 어 과거에 어땠던 너랑 나랑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냥 그거는 더 이상 여기서 덮어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서부터 내일만 바라보고 가자 이러면은 이게 깔끔하게 되는데 보통 제외하는 커플들이요. 그렇게 그 아픈 과거를 갖다 그냥 깨끗하게 묻지 않으면은 못 가는 그 아픈 과거를 자꾸 들쳐내. 네가 그때 그랬잖아. 네가 그랬고 내가 이랬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회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고 그. 그렇게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 그래 그래 과거 덮었어 근데 지내다 보니까 어너 그, 그래 너, 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뭐이때다너 그때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지 왜냐면 재회는 썸을 탈 필요가 없잖아 이미 과거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빠삭하게 알고 눈빛만 봐도 알, 알고 야너 그는 뭐야 <웃음> 뭐 너도 누구 이번엔 누구 장례식뭐 이러잖아 벌써 딱 아는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설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 그렇게 하고 떨림이 상대적으로 없을 수 있어 어. 근데 모르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무튼 그래 여기는 꼭 그런데 이게. 나를 보고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요, 아직 보고 있다, 어쩌다, 그런 카드는 안 나왔어. 그렇지만, 더, 얜, 이게, 내가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이라는 그 보장도 없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사랑을 갖다가, 그, 첫사랑도 있을 거, 두번째사랑, 세번째사랑, 네번째사랑, 다섯번째사랑,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지? 꼭 여러분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게 마지막 사랑일 확률이 더 높겠죠? 어, 전 여친이보다는, 전전 여친보다는 전 여친이 더 나, 많잖아. 어, 그리고 전전전 전전 여친보다 전전 전 여친이 낫고. 그런 것처럼, 확률상, 여러분의 확률이 조금 더 높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했던 시절로 그렇게 아무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러한 거 사람을 믿지 못했던 그런 마음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라는 카드가 나오지가 여기 하나에서 조금 이, 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아예 안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다라고, 그리고 100% 자신할 수도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 그런 마음이 들려면 좀 여러 가지가 조금 더 나와야 된다. 그렇지만, 미련은 많이 남은 걸로 봐서는, 전 여친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이겠죠? 음, 지금 배신당한 애 말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좀 많이 조금 남아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기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데미지가 많이 온 것도 사실이야 그게 어느 정도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보대면서 여러분에 대한 그림이 조금 밀려왔다라고 봐요 여기 그림 카드 나왔고 음, 여기 여기 뭐몇개좀 나왔네 어. 자, 그래서 여기는요, 제외될 확률이 한 65%다, 라는 거예요. 100%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행동을 하겠다, 라는 거는 카드에서 내가 뽑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겠다. 진짜 제외를 원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할지, 안 할지. 그러나, 나를 보고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요, 지금은 살짝살짝 살짝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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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요 여기는 흠. 지금 상황이 힘든 것 같은데 음, 힘들고 이게 뭐 이게 뭐지 이게 음 흠. 저기 뭐 그런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뭐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사람 뭐 저기 막그 뭐지? 야, 환승했어요 어, 그런 느낌 나요 환승 꼭 환승까지 환승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떠나서 누구 사귄 거 맞잖아 음, 그런 거 같은데 근데 그 사람하고 안 됐어요 왜안 됐냐고 라 하면은 음, 이 사람이 능동적이다기보다 약간 수동적인 사람이야 어, 뭘 시켜야지만 해 어, 시켜도 조금 그 말이 좀 많고 어,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어, 시켜야지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 자꾸 상대방이 나를 갖다가, 어, 조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게 좀 짜증이 나지 않았겠나. 어, 그래서 깨진 것 같아요.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해서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깨진 것 같는데, 뭐, 지금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응. <웃음>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조금 이 사람이요 성격 자체가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좀 애들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애들 같은 부분이 있고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그런 것같아 자기야 이번에 나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러면 나 논문 써야 되는데 저기 막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가 되게 집중해야 되니까 좀 방해하지 말아줘라고 한다면은 뭐그 자기 까먹고 뭐또 전화해갖고 자기야 뭐 내가 집중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아 뭐 그래 그럼 말고 미안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든 상황을 갖다가 신중하지 않게 바라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어. 남이 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 일단은 자기가 뭔가에 꽂혔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딱 어, 저기, 막, 자기 맘대로 하려는 성격이 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막, 대단하게 고집이 있고, 막, 그러지는 않겠다. 음. 그냥, 그, 또, 그러다가, 아, 내가 그랬잖아. 바쁘다. 그 어, 알았어. 미안해. 하고 또 가버리고.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야. 뭐, 그것 때문에, 뭐, 자존심 됐다 상해가지고,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어, 성격 자체가, 뭐, 그, 뭐, 수동적이긴 해도, 막, 어, 뭐, 뭐, 좀 그런 그런 성격은 아니야. 어, 그런 성격은 아니지 싶어. 아무튼,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요. 뭐, 여러분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번 생각도 하고, 음, 내가 미쳤지. 어, 내가 너무 어, 무지성으로 어, 어, 생각했던 게 아닌가. 어, 자기 생,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어,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고. 음, 이 여러분 생각이 되게 많이 난다라고 봐요. 음, 그래도 그때 우리 자기가 나한테 되게 되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철딱선이가 없어도 우리 자기는 나한테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때가 그립다라고 봐요. 근데 이, 이 사람이 그래. 어쩌면 은 이게... 꼭 여자를 사귄 게 아니라 직장에서 잘렸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잘리고 나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도 우리 자기는 내가 그 뭐지, 버리가 번번치 않아도 나를 갖다가, 어, 잘 케어해 줬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뭐잘 케어해 줬냐? 뭐, 라고 보기도 좀 그런 게 어 이게 뭐 가서 직장을 찾아봐라 뭐 완전히 막 100% 이렇게 한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잔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나,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맨날 놀고 앉아있어 그러면 투덜투덜투덜대면서 또 직장 찾아보긴 찾아봐 직장 다니기도 다녀요 근데 이게 그래요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 가서 안 사나 바가지가 깨졌는데 물은 새지 어 그런 것처럼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나가서 누구를 사겠더라도 똑같이. 그, 물새는 막아지잖아. 어, 질질질 다 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 직장 찾아봐라. 나가서 일좀 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는 어떻게 맨날 얻어먹으려고만 들어. 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좀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이좀 헤어진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이 난다라는 거지. 음. 그래도 좀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좀 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뭐 그거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아 아이 사람은 요 여러분한테 연락 같은 거는 좀 왔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요 어.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어,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나요 중간 정도만 하면 어, 무지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 뭐야 골이 빈 거지. 어, 나쁘게 말하면 어,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 뽑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진짜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 나쁜 케이스는 골이 빈 거고 어, 그런 거예요. 근뭐다 나쁘겠냐? 이건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겠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여러분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 자기가 할수 있는 건다 해보겠다는 라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은 솔직히, 이 사람은 그래요. 어, 그쪽이 막... 돈 많은 여자를 갖다가 원해. 어, 꼭 돈이 많다 하지 않더라도 직업이 안정된 사람, 수입이 안정된 사람. 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수입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한다면, 은요 어,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음, 왜냐면이 사람이 수입이 안정되지가 못했잖아. 어, 그리고 자꾸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배우는 인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라 그러면 인턴 과정에 있다거나 어 인턴 과정이다 만, 근데 만약에 고리 곁다 그러면 은아 진짜 자기 밥벌이도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튼 이 사람은 그렇게 지금 넉넉한 형편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어 케어해 줄 사람을 갖다가 원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케어해 줄 사람을 원해요 음 그럼 이 사람이 감, 가능성이 없냐라고 보면은 어 그거는 카드를 쭉 자기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요 그 나이가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라 한다면은요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어 가능성이 있어 2 0대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면은 가능성은 있어. 어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실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단계잖아요. 자기가 가진 능력은 있다라고 봐요. 어 아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40대 50대로 넘어간다면 얘기는 달라져. 그러니까 20대 30대일 경우에는 어 저기 막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40대 50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40대 50대 돼서도 안정된 직업이 없이 떠돈다면은 그 사람 말짱 다본거 아니에요? 2, 30대는 없을 수 있어. 어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어,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 경험이 30대 초반까지예요. 어. 사, 저기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작을 텐 적을 텐데 어떻게 직업이 안정되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응. 그렇지만 30대 중후반서부터 40대 50대는 안정이 돼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어, 고리 빈 거는 나이가 많은데도 이랬을 때고 어, 저기 막 순수하다는 건 나이가 어릴 진짜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순수하다라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그림이 있네. 여러분이 안 받아줄 수도 있겠네. 음, 여러분이 안 받아줄, 그래도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한것 같고, 여러분이 안 받아주니까 굉장히 슬픔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후폭풍이 왔다라고 봐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오기하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을 수 있어. 어. 끝났다 할지라도 포기는 안할수 있어요. 음, 내가 왜 나이가 젊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끈기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 이거 두 개가 어, 아직까지는, 어, 힘이 작고 약하지만, 이 사람의 자기의 끈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나이가 많아질 경우에는 아니야. 쓸데없는 똥꼬집만 있다라고 봐요. 어, 똥꼬집만 있어가지고, 돈만 밝힌다라고 봐. 그니까,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응? 자, 어디 보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날 보고 있냐 라고 하시면 보고 있겠지 당연히 음, 당연히 보고 있겠고 음, 당연히 보고 있겠다 왜 보고 있냐 라고 하면은 음, 이것도 나에 따라서 달라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순수하잖아. 때가 덜 묻었잖아, 이 세상에 때가. 그렇지만 나이를 먹고, 뭐, 노려, 노련해지다가 아주 능구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는 다르고. 음, 그, 저, 만약에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은 조금 그렇다라고 봐요. 음, 나이에 비해서 너무 경박한 거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음, 좀 자기를 갖다가, 뒷바라지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아니 왜 엄마한테 안 하, 엄마한테 좀 해달라 그러지 왜 엄마한테 안 하고서 왜 엉뚱한 사람 피도 어 이제, 이제 피피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테 뒷바라지를 해달라 그래? 니가뭐 호강을 갖다 얼마나 시켜줄건데 음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의 사사건건 맞지 않아요 음 여러분이 어떻게 저렇게 해줘도 불만이 계속 있을 수 있다 왜그러냐야 무슨 뭐 칠성급 호텔이야? 어 뭐든 이게 딱 맞는 걸 찾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그래도 저기 막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구구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감사합니다가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어쩌면은 이 여기가 헤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 내가 케어해 내가 진짜 보살펴주고 뒷바라지 해줬는데 한마디 뒷바라지지 뒷바라지 해줬는데 고마워하지 않고 맨날 이거는 이게 부족하네 저거는 저게 부족하네 하고 지적질을 했을 확률이 높아. 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여러분들이 코치를 해줘 왜 그러냐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여기 보면 연상일 확률이 높아요. 음. 여러분이 이 그래도 내가 세상을 보는 일이 너보다는 그리고 너보다도 사회 경험이 많이 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래서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깨진 깨진 케이스다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 있어서 그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니까 자기가 뭐 가진 것도 뭐 어떠한 경험도 미쳐나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다가서 깨졌다던가 왜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사회적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만약에 내가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이 헤어져서 만난 사람. 음. 그래서 아마 헤어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사람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 이 사람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이성을 만날 적에 이성을 만날 때 자기를 갖다가 보듬어주는 사람을 갖다가 늘 찾을 수도 있어요. 어, 이 사람이 성향상 그러기 때문에 연애 패턴이 늘 같게 돌아간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잖아. 아, 나도 진짜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어. 근데 여러분 보호받고 사랑받는 사랑 해봤어요? 매번 패턴 똑같지 않아요? 패턴 똑같아. 사람만 달라지는 거야. 응, 어, 왜, 왜냐면, 팔자에 찍혀진 게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 팔자는요, 저기, 막, 좋은 사람 만날 수 없나요? 라면은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내 팔자 내가 꼰다 그러잖아. 어, 정말, 그, 어른들이 그래요. 어, 저 사람은, 그니까, 러 엄마 아빠가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게 뭐야. 내 팔자 내가 꼰다라는 거지. 부모 그 부모 눈에는 사람이 보일 확률이 높거든. 왜냐 그만큼 연륜이 난게 있고 객 객관성을 띄고 보거든요. 나는 내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꽂혔었기 때문에 그 그게 그 아니면 싫지만 부모 눈에는 아니거든. 부모는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자식이 행복하게 바라니까 좀 객관적으로 놓고 보겠다라는 거예 근데 본인의 입장이 되면 객관성을 띌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면 꼭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또 만나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조금 그 꾸며주고 가꿔주고 이런 걸 갖다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응.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만나려고 보니까 꼭 이런 스타일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꾸며주고 가꿔주니까 뭐야 꾸며주고 가꿔주면 은아 감사 자기야 고마워 우리 자기가 최고 하면서 뽀뽀해주고 허구해주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러나 어나 이거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왜이 색깔 샀어 나는 파란색이 좋다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실컷 생각해서 사갖고 왔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이그 성격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똑같아 그것만큼은 똑같아 왜 그러냐 라면 사람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어,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있냐 라고 했을 적에 보고는 있을 수 있겠다 음 보고는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여 어~ 그래도 여러분이 어~ 잘 케어를 해주니까 어~ 딱히 어이 뭐 사람은 누가 저 어떻게 저게해도 불만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얘를 갖다가 잘라냈을 확률이 높겠네. 어, 보고는 있겠다 싶어요. 어, 보고는 있겠다. 음, 근데 이걸 왜 봤나라고 한다면은 그냥 본 거겠지. 어떤 미련이나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게 딱히 남아 있다라고 보기 힘들고 보고 있기도 하고 연락도 온 케이스도 있겠다 싶어요. 연락 온 케이스. 음. 이 3번 카드는 그러네. 연락이 와, 왔을 수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래도 어, 그래도 네가 나를 갖다가 제일 잘 돌봐줬더라라는 거지. 얘는요 돌봐주는 사람을 원해요. 어, 자기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좀 용돈도 주고 어,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능력 있는 여자를 원해. 음. 뭐 그래서 조금 연상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상을 갖다가 사귀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심리적인 부담을 갖다 덜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갑질할라가 드는 거야. 쥐뿔도 웃으면서 아무튼 어 나이에 따라 다르니까 알아서 걸러서 들어요. 자 여기 그래서 날 보고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yes. 그러면 만약에 연하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연하일 수도 있고 연하일 확률은 어 7대 3 연하가 7 연하가 아닐 경우에 3 연하가 아니라면 그치 생각이 어리다라는 거지 생각이 어리고 철이 안 조금 덜 들었다라고 보고 되고 만약에 나이가 20대나 30대 초반이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사회 초년병이라 아직 그 경제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부분으로는 자리가 덜 잡혔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탄탄하게 잡혀 있는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워하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모로. 네 구독과 좋아요 어, 잊지 마시고요. 3번 카드는 여기서 리딩을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 사람 날 보고 있을지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라고 본다면 하... 이 사람은 아니 왜 상처를 지가 그렇게 받고 앉아있지? 이, 여러분이 받은 거야? 그 사람이 받은 거야? 이게 날 보고 있을까요? 라고 그 사람이겠지? 상처를 겁나게 받았어요. 나, 나름 그래. 남, 저기 막... 어, 뭐, 남자다울 땐 남자답지. 어, 남자다울 땐 남자답지. 그렇지만 남자, 이 사람은, 어, 저기, 막, 공상가? 어 망상가 어 그런 기질도 있다. 뭐 다야 공상이고 다야 망상이겠습니까? 많은 이 사람은요. 어,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어떤 관제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관제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러면 사귀는 사람은 있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미지수다라고 봐. 음, 그거는 미지수다. 음.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날 보고 있을지.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지금 자기는 이 상황이 그 스스로, 이거는 스스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음. 자기가, 그, 그, 자, 그거, 그, 뭐야, 충수를 뒀다 그래야 되나?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관제나 이런 거는요, 본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상대를 갖다가 너무 얕보지 않았나. 어, 상대를 너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떠한 짓불도 없고 뭐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갖다가 너무 얕봤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자기 그냥 승질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음, 자기 승질 내키는 사람. 얘는 욕도 잘할 것 같아. 욕도 잘하. 욱하는 것도 욱도 욱이지만, 어 저기 뭐 어, 인생의 욱을 담당하고 있는 욱이에어뭐 이런 것 같아. 어욱 욱거리고 욱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욱하면서. 어, 어 복수는 나의 어뭐 나의 뭐 인생 뭐 이런 것처럼 한번 수틀리면은 어 다시는 안볼수 있다라는 거지 한번 수틀리면 다시는 안 봐요 사람은. 음. 뭐, 안 보면 지, 그렇고서 그런 것 같아. 성격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뭐, 처음에는 뭐, 젠틀하고, 어떻게 보였을, 딱 외관상으로 보면은요, 뭐, 좀 4차원이긴 해도 유머러스하고 어 옛날에 지상열이 나왔을 때 지상열 개그가 약간 4차원이었잖아요. 뭐 안구 안구가 정화된다는 등뭐 그런 말 솔직히 처음에는 좀 안구가 정화가 돼 뭐, 참, 처음엔 그랬는데 또 지금에 와선 그런 말들이 굉장히, 어, 뭐, 하여간 시대를 좀 앞서가고, 시대에 앞선 개그잖아, 그런 것들이. 응.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인기가 없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좀 4차원이어서요, 사람들이 별, 융화가 조금 힘든 스타일이라고 봐. 음. 응. 그렇지만, 나름 어떻게 보면은요, 그첫첫 인상은 나름대로 남, 남자 같고 어. 나름대로 어, 또 젠틀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에 대해 인생의 그 희노애락을 갖다가 다 알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여자가 혹 빠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빠지면 큰 하는 거야. 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중타가 가장 좋아 중간으로 짠 가늘고 길게 가는 거 이런 사람은요 한번 빠지면은요 참 헤어나오기도 힘들어 어. 그리고 또 이게 또 빠지게 되면 좀 이렇게 여자를 갖다가 말이나 이런 걸로 확확행동이란그로혀 걸로 감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빠 나중에 그 데미지는 오, 온전히 누가 어. 내가 입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어, 자기 상처 를 갖다가 되게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지. 그리고 절대 어 절대 있지 않고요. 불그 만약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아막 투덜 안 그럴 것 같은데도 투덜투덜 되는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음. 응.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봤을 적에. 그냥 어, 자기 세상에서 자기 세상에서 어, 사색도 하고 자기 세상에서 어, 그냥 어, 새출발? 어뭐 이런 느낌 같은 거 어, 뭐, 그, 뭐지? 분위기를 갖다 좀 바꾼 자기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아니야 너와 내가 같이 공존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세상에서라는 거죠 어, 자기 세상에서라는 거다 나름대로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 친구 없어요. 뭐 음, 저기 막 사람 그그왕 그, 왕따야? <웃음> 근데 그, 이 사람은 그런 거, 내가 다따 시켰다 이런 거다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내가 다따 시켰다 그러는데 이 누구하고 저기 막 같이 융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음, 융화되기는 어렵다. 근데 뭐 그게 그 융화되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이 뭐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라 해서 외롭냐 그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이 사람의 정신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서요. 혼자 있어도 그딱 외로운 걸 갖다가 못 느껴요. 어. 그냥 혼자 사색에 즐기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어. 자기 혼자 상황극 쓰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 혼자 있어도 안 외로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굳이 왜 여자를 사귀었대? 혼자 놀아도잘 노는데, 음 이런 사람 혼자서라도 안 외로워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남에 대한 그 배려심 같은 건 별로 없겠다라고 봐 배려심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 날 보고 있냐라고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여러분을 보고 있다란 말이 안 나와. 음, 근데 한두, 그래도 가끔씩은 보지 않았겠는가. 어, 가끔씩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그냥 갑자기, 어, 갑자기 뭐 뜬금없이 생각은 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하고 했던 시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 어, 안 그러,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디 갔다가, 뭐, 추억의 장소를 갔다가, 어, 순간, 어, 뭐, 생각이 나면, 어, 뭐, 푸샤, 뭐, 푸샤가 아직 뭐, 차단이나 그런 걸안 시켰다면 볼수 있겠고, 어, 뭐, 차단 시켰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 과연 여러분을 갔다가 차, 그 뭐지? 그 친구, 이렇게 있으면 차단으로 보내고 그걸 했을까? 어 나는, 글쎄, 그게 애매하다. 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 자체가 어이 사람 자체가 나 나를 저 혼자서도 잘 놀아요라는 거잖아. 어 혼자서도 오히려 혼자서 노는 게 마음이 더 편해. 상황을 쓰면서도. 근데 굳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 차단했을까? 근데 차단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 겠죠. 어 있기는 있겠죠. 음 어. 근데 뭐 굳이 차단을까지 했을까 싶어요. 차단 안한 쪽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사람 성격에. 음그좀 어, 성격이 이게 뭐좀 난해한, 난이도가 있는 건 맞아도, 누구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를 줄 사람은 아니에요. 어, 욕을 좀 하더라도, 뭐, 여러분한테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말할, 말할 때 가끔씩 열받으면, I, I18, 뭐, 어쩌고저쩌고, 뭐, 뭐, 그, 그 정도지. 뭐, 뭐, 대단하게, 뭐, 진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침표를 찍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근데 그래,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 같아요. 이것저것 뭐 만들기도 하고, 어, 자기가 혼자 골방에 틀어 박혀갖고 그런 거 좋아한다라고 막,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그렇다가도 또 자기가 나서야 될 때는 또 나서고 또 그런 거는 또 있어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이, 이게 저기 막, 지팡이 4개 나왔네 어, 이 지팡이 4개가 왜 나왔을까 왜 그러면 이 사람이요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새로운 출발을 갖다가 하려고 어느 정도 준비는 지금 돼있는건 맞아요 준비는 돼있는건 맞는데 어, 조금 안정적인 가정을 갖다가 원하는 것도 맞아요 원하는 것도 많지, 맞지만 원한다고 해서 한다는 건 아니야 어 여러분 그찮아요 연애하고 연애를 갔다가 그런 거서 아 그냥 연애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연애를 갖다가 내 인생에서 들리시키고, 단어를 갖다가 내 인생에서 뽑아버리고, 그러지는 않잖아. 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나한테, 어, 봄날 같은 연애가 오지 않을까. 그런, 그러 기대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이 사람도 지금은 이, 자기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안정된 어떠한 가정을, 가정 혹은 아니면 안정된 그 관계를 갖다가 갖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갖고 싶었을 때쯤에 여러분에 대해서 어 저기 막생각이 나겠다라는 거지. 무슨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때 내가 어그 여러분하고 헤어진 거 쪽. 조금 더, 어, 조금 더 시간을 갖다가 가져본 다음에 헤어져도 됐었는데, 너무, 어, 조금, 저기, 막, 그냥 그때 헤어진 게 잘, 헤어짐을 선택한 게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도 하겠다라는 거지.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후폭풍이 오고 나서, 그 후에 어떠한 그리움이나 보고 싶으면 밀려온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후폭풍이 몰려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진짜 그 괴로움이 피부 깊숙이 딱 찌르고 들어가가지고 아 자기 반성이나 후회가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인정이 들때 여러분을 갖다가 보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보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라는 보장도 없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케이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이 그 시기에 후폭풍이 몰려와서 몰려와서 깊숙이에 있는 여러분을 갖다가 어, 여러분의 페이지를 가봐딱 넘기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나고 그다음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니까 카톡에 있는 푸샤를 갖다 한번 딱 보고 그걸 보고서 딱 보지만 그래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한번 돌아가게 되면 연애를 뭐 그것처럼 뭐 잘못했다 사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갖다가 겹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나라는 어떠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다가가려면 일단은 저건 정리는 해야 되잖아. 무슨 정리? 감정 같은 거를 갖다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뭐 네가 뭐 어, 그때는 이랬고 저때고 뭐있던거 내가 왜 그랬는지 상황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솔직히 거기서 의견이 또 엇갈리고 하잖아. 그런 그 은언을 갖다가 정리하려면, 다시 만나려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 헤어질 때는 그냥, 아, 너지금까 헤어져 했지만은, 왜 헤어질 건데 무슨 은언을 정리해?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만, 다시 시작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뭐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는 다시 정립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돌아가려면 그런 걸 갖다 해야 되는데, 그, 그걸 돌아갈까? 아니면, 어, 그냥 새로운 그 저걸 할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돌아간다고 해서 받아줄까라는 어떠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저기, 막, 돌아간다고 다 받아줘? 응, 어 뭐, 나, 뭐, 여러분은 뭐, 그, 너만을 향한 무슨 뭐야? 어 뭐, 뭐, 저기, 막, 그거 뭐였어? 그 뭐야, 그, 그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음. 아무튼 어. 그러 저기 막 그런 거야.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이야? 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도 이 사람이 돌아온다고 흔케히 그래 뭐 하지도 않겠지만 이 사람도 다 여러분을 갖다가 보고 있냐라고 하면 예스라고 하고 싶어. 보고는 있어요. 어, 보고는 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예스 yes 있어요. 어, 있는데, 깊은 관계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미지수예요 그럼, 잤냐라고 한다면은,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어, 왜냐면 이거 뽑은 사람이 다 잤을 일은 없잖아. 잔 사람도 있고, 안잔 사람도 있고, 그렇겠다라는 거지. 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갖 한테, 어, 그 사람을 갖다가 공을 들이냐, 아니면 다, 여러분한테 다시 어떻게 해보자고 얘기를 하냐, 그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 온게 아닌가. 음. 근데 솔직히 뭐, 음. 아 지금, c d 플레이어에서는 베토벤의 이별의, 이별 노래가 나오고 있네. 딴 <웃음> 이게 무슨 <웃음> 아무튼 어 저기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앞가림은 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어, 적어도 여자를 돈을 보고서는 만나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봐요 어, 그래서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어, 뭐이 사람이 돌아온다 해서 여러분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여러분 문제고 음, 그리고 여러분도 돌아온다 해도 갈등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아요 어, 결정을 못 내린 것 같다 라고 봐좀 만약에 재해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기다리시고요 재해 같은 거 그딴 거 캐나줘 버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라니 하세요. 어. 뭐이 사람 생각이고 이 사람 마음이지. 어. 여러분 마음은 아니잖아. 뭐그러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 사람 마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받아주고 싶으면 받아주는 거고 받아주기 싫으면 안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암튼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 있냐라고 했을 적에 예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외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은 없지는 않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이,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 여러분한테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갖다 찾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그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고민을 조금 오래 하는 타입이에요. 어, 오래. 그냥 순간에 푹푹하지 않겠다. 여러분 알잖아, 이 사람 성격. 어, 자기, 저, 자기 생각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쉽게 생각을 갖다가 딱 결정하고, 결정하고 그러지 않아. 어, 아무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